뭐야? 이거 맞았는데 해야겠다. 아, 속에 있었으면 봤는데. 바꿔요 이거 뭐 어떻게 우알아리님이고요아이 <웃음> 패치 연승 가자 가자 상대 어, 언제 나왔는데? 근데 클레드랑 피오라 누가 이겨요? 피오라가 이겨요. 아 진짜요? 아까 그 혹시 깻잎 한장님 왔어요? 아깻잎이네 그분 팀으로 만나는데 김구님 피오라 이렇게 개떨어버리던데 걔는 약간 그거 스페셜리스트 피오라 잡는 거 스페셜리스트. 어 피오라 전문가 예 피오라 잠, 전문가 그게 피오라가 장인급이 아니면 클레드 장인이겠어오 음. 확인 블라디 클레드 어때요 블라디 클레드 클레드 유리한데 저는 첫 판이니까 잡이 좀... 예. 와 상대 원딜 천점 원딜러다 천점 <웃음> 예 천점 챌린저 천점 천점 예 그냥 아. 이대로 다시 하기 하실? 어. <웃음> 답이 좀, 저 오염패이 아, 그면 그리고 저 혼자 안죽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당신은 배치잖아! 난 배치 끝났다고 벌써 아 확인 확인, 확인. 좀 집중해보죠 풀집중 네. 모드 응, 오케이, 젠 집중 모르시나? 와 스킨 예쁘다 응? 와 스킨 진짜 예쁘다 저, 블라디 스킨 폴 시간에 일교를 하나라도 더 하십시오. 아, 말 걸지 마세요. 강화키 빨렸잖아요. 보이스 나갈게요 <웃음> 아, 좋아요. 한번 잡아야 되는데. 팔지 마요. 에코 집간들. 아닌가? 저거네, 통과? 와이파이. 아 제발. 와 진짜 오지게 오네 이거. 컷! 나이다! 우리 팀 나이스! 좋아요! 저는 얌전하고 조신하게 버스 타겠습니다. 3 c s 차이 영어... 해명하세요. 아니 정글갱 세번 왔다니까요 여기? 인정? 네. 이정도는? 아 뭐야 이거 맞았는데? 빼야겠다. 아이 폰있었으는데 솔킬 니마 탑솔킬 인정 이 정도 나이스 이정도면 클래스 인정 나이스 나이스 클레드는 깻잎 유튜브 저그제 그 본성을 깨어나게 하지 말아요 <웃음> 아 맞아요 저, 저 클레... 배치 끝났다니까요 아 <웃음> 클레드는 고튜브고튜브 아리는 프리즌스톤 인정 어어? <웃음> <웃음> 사실 저도 깻잎 거챙겨 봅니다 앱빵 앱빵 넣고 그, 아리 님도, 그, 우야 아리, 아린, 님도 저랑 닉변빵 한번 할래요? 미션빵이요? 닉변빵이요, 닉변. 아니요, 저 이닉네임이 좋은데. 아, 대저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페이커 팬티도 등 닉으로 페이커 만나는 거거든요? 속보, GLP까지 300원. 속보는 속살 보여줘야 준 말이죠. 어? 어? 와, 방금 존내 느낌 있었어. 오케이, 느낌 있었던 걸로. 가긴 가는데 <웃음> 잘 버티네. 이게 세대 차이라는 건가? 역시 부렸네 대신 여기 가는 중. 왜, 왜 이렇게 잘해 우리 팀? 와우 내 방패는 약간 존버할 때? 그때 드는 게 좋아요. 이 라인 사안, 이거 바텀, 태가 커지지? 어, 우리 탑 쪽에서 하는데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, 맛있겠다. 뭐 아, 엘리스 다. 전령 어디 갔지? 여기요. 아, 탑에 갔구나. 네. 뭐야, 이거? 아! 잘 살아봐요, 저희는. 바통감 예, 네, 바통 가요. 예. 밥통 이거 투자하거든요, 저희. 나쁘지 않아, 라인 다 박았어. 리신 노플. 자, 텔 준비할게요. 라인에. 와. 어, 또 개똥이다. 진짜. 저, 또 개똥이다. 보여주나? 아, 평타, <웃음> 평타 다 <나> 묵직한가 봐. <웃음> 받았어. 나이스. 네이스. 네이스. 이게 바로 우시테 배역. 아, 맛있어. 아이고. 와! 와, 매워. 좋았다 거야. 진짜. 어, 매운 너무 좋았다 진짜. 특히 먹쩔 거야. 특히 먹쩔 뭐 거야. 이게 바로 탑캐리 얘들 뭐 함? 근데 금방에서 헤매는거야 아이 뭘 헤맵니까 일주일만 시즌 더 있었어도 챌리저 달았구만 제가 그런줄 알았거든요? 안되더라? 쩝섭하네 쟤장 아리짱 한번 보여달라구요 딱대 딱대 기절기절 여기있다 한번 보여줘요 아 지려요 형님 똥맞저갑니다 깊게 깊게 지제 아, 아, 깔끔하게 인정. 이런 믿으면 네. 챌린저갈수 있다 진짜 강한 정신력 드릴게요 아, 세나님. 야네 명에는 난 졌는데 아니 아, 난 졌는데. 아이스크림 어졌어요 와.